와, 이거. 오늘 머리 열심히 만지고 왔네 바람 엄청 부네. 아, 예, 오늘은 부산 디비고 오늘 송정에 나왔습니다. 송정. 아. 그래도 부산 생각하면 해수욕장 하면 해운대 많이 생각들 하시겠지만 실제로 부산 근처 사시는 분들은 어, 해수역할로올 때는 해운대보다 이 송정해수욕장을 더 많이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주로 가족 단위로 움직일 때가 많잖아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부모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해운대는 조금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너무 많고 해서 아이들한테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자주 찾는 것이 바로 이 송정입니다 아 보시면은 거의 거의 가족 단위에요 거의 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오시는 곳이고 송정은 정말 편안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내가 해수욕장에 온 목적이 진짜 순수하게 나는 해수욕을 즐기고 싶다 나는 수영을 좀 하고 싶다 튜브를 좀 타고 싶다 이런 거면 은 해운대보다는 송정이 더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송정은 지금 서퍼들의 천국입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저 뒤로 지금 나올 텐데 앞에 있던 이쪽 부분은 해수욕에 가까운 부분이고요 저쪽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거의 서핑 서핑 명소? 서퍼들의 성지? 저도 한번 가볼 건데요. 드디어 서핑하러 왔습니다. 장비 대여점이고요. 와, 기대가 됩니다. 이제 들어가서 어, 일단 수트부터 렌탈하고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변신해서 올게요. 뾱! 으아! <목소리> 지퍼는 누가 잠가줘야겠네요 이래 입는 게 맞나? 오 지퍼가 길이구나 막 혼자서 입을 수 있겠네 아 입었다 입었다 이래 입는 거 맞나? 여러지퍼 어때요? <목소리> 뒤에 대 지도 되세요? 와 멋있는데요? 와 어떻습니까? 아, 수트가 제똥배를 완벽하게 커버 하지는 못했네요 가보겠습니다 이제 보드 타라뿅 부산 디비고 렌탈샵에서 이렇게 렌탈을 하신 다음에 깃발이 꽂혀있거든요 본인이 렌탈 하신 렌탈샵 이름이 있는 곳 서핑 이 보드 모아 놓은 데 가셔서 하나 잡아 타시면 돼요 제가 이용한 렌탈샵의 경우는 3시간에 35,000원에 이 옷하고 보드를 렌탈할 수 있었고요. 종일 이용을 원하신다면 5만원에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 잡아가지고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진짜 운동 못한다 어, 어, 어, 어, 다시 서퍼샵 사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서퍼들이 가장 서핑하기 좋은 계절은 여름이 아니라 을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하천 초보자들은 지금 어, 이런 바다에 좀 쉬는 곳이 되고 있는데 분들 앞서 얘기했듯이 가족적인 분위기면 성장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아 이거 정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족적이거나 내가 진짜 얘네 젊음을 불태워 서핑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무조건 성장입니다 무조건 성장. 밥 든든하게 먹고 한번 제대로 타면 와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웃음> 저, 여러분 제가 전부 다 실패한 게 아니고 변명을 해보자면은 진짜 한 번은 탔거든요 근데 카메라 녹화를 못했어요 <웃음> 아 진짜 좋은 그림 하나 남겨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정 비기님께서 제가 하도 못한 나머지 차라리 잘 타는 서퍼라도 찍어보자 하고 카메라를 돌리신 사이에 제가 우리 속된 말로 뽀록으로 성공해 버렸는데 아쉽습니다. 부산 디비고 오늘 성정편 어땠나요? 여러분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서핑에 대해서 정말 재밌게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송정 해수욕장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부담 비비고!